나이 n 미츠 땡큐 이해자티 v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영어로 떼까 <웃음> 뭐가 잘못됐나 김정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외국인분들이 아이씨는 에이스님이죠? <웃음> 감사합니다. 저 시간 이제 다 채워서 오늘 저녁에 승인 신청할 거예요. 앞으로는 재생 목록을 틀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채우고 나면 재생 목록을 틀면 안 돼요. 한 개씩 보는 거는 괜찮아요. 시간 한시간짜리두시간짜리한 개씩만 보는 거는 괜찮아요. 이어서 계속 보는 거는 안 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은 스패너를 안 달고 그냥 하이를 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스패너를 이렇게 계속 닫다니까 그 스팸이 좀몇 개가 떠가지고 제가 좀 차단을 한게 있어요. 김정숙님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해요. 이 힘든 일을 여러분께 또 시켜서 해피어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옆에다가 제가 어제 그젠가 저기서 음악을 조금 크게 약간만 틀었던게 있는데 그게 저작권이 걸려서 잘라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무료 음악을 살짝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를 못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이를 치시면 링크가 올라갈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은 감사방송. <웃음> 오늘은 링크 올려드리는 방송이 아니고 감사방송 하는 거라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링크 올려드리고 하는 방송은 기회가 될 거예요. 또안 해준다고 가시지 말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혜자님 나가버렸지? <웃음>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혜자님 그냥 가면 나중에 후회할걸? 하지마. <웃음> 해피어트님, 이혜자님. 제가 오늘은 이제 출석부를 적어 놨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간 건가? 진짜 나갔어요? 내가 링크 안올려준다 그래가지고 엄마나 그러면 안되는데 이제 그러면 다른 방송 가시는거예요 잠깐이라도 계시지? 구름이네 다육일상님 감사합니다 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제일 고마워해야 될 분이 그 TV 드론 영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루네 하우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할 분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구르미네 일상님, 소리다육맘님, 다육영은님, 또 큰언니네 다육님, 또 둥이사랑님, 다육이와 둥이사랑님, 참사랑정원님, 아, 소박한 다육맘님,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현인네 다육사랑님, 제가 그냥 이렇게 애우면 기억력이 좋은가요? 근데 다 애울 수가 없네. 전영민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올리신 거 하나 뺏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그 그렇게 영상 찍고 싶은데 그 영상이 너무 멋졌어요. 생각 있으시면 하나만 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자님, 에이스님,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려요. 여기 막 폰을 몇 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초롱이네, 다육맘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A 씨가 <웃음> A 씨가 에이스님 바꿨어요. 이릴리님이라고 하, 이, 이게 애우기가 힘들다고 바꾸신 걸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에이스님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누가 계실까요? 제가 기억을 다못 하는데 아,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잠깐만 내리면 찾을 수가 있어요 <웃음> 신영성님 맞아 신영성님 오뚜기 다용맘님 전체를 이거를 보고서 해야지 다육이의 이야기 좋은 습관님 우리 또 다육스토리 언니 제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다육스토리 언니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육달레마님 항상 실방에 달려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동국님도 감사드리고 이연숙 t v 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대찬님 감사드리고요 봉구루님 감사합니다 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미자TV님 감사합니다. 다육도바이오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 읽어를 할수 있을까요? 다월다육이야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남시 동네오빠님도 감사드리고 또 김명철님도 감사드립니다. 아원반딧불이님 감사드리고 지민올빈 어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엊그제부터 친구 됐죠? 마피은정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마피은정님은 유튜브신가요 고들빼기 아주머니도 곧 되실텐데 제가 어저께 밤새 영상 틀었고 또 실망하는 것도 틀었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힐링가등 초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힘내세요. 다육스케치님 감사드리고 심현부TV님 감사합니다. 제주산이 좋아님 감사합니다. 봄인의 해바라기다육님 감사합니다. 찐맘소소한 행복다육님 감사합니다. 꽃보다양양님 감사합니다. 별이다육놀자님 감사합니다. 엄마와, 엄마와 딸다육TV님 감사합니다. 오셨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또 누가 계실까 또 외국에서 이렇게 봐주시는 외국인 친구들 땡큐베리마치 <웃음> 아니에 다육일기님 감사드립니다 또 가짜 감독님도 감사드리고 하늘정원 꾀비 다육님도 감사드리고 다육이의 향기TV님 감사드립니다. 지영꽃 다육님 감사합니다. 스텔라 다육님 감사합니다. 한별 다육님 감사합니다. 다육이와 나무꾼님 감사드립니다. 멋진 창다육님 감사드립니다. 한여사의 일상일기 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집초록인네님 감사합니다 끌림일상님 감사합니다 행복한오가님 감사합니다 루비의 미니다용님 감사합니다 아이언님도 새벽에 이렇게 실방하며 또 와주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버클리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영상 계속 틀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다육영은님 <웃음> 우리 <웃음> 참 둘이서 아 고마워요. 진짜 사랑합니다. 모두 모두 현니의 다육사랑님 감사합니다. 순희정원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실방 때 끝까지 지켜주시고 응원주시고 감사합니다. 해오른다육님 감사드립니다. 여성미라키케케님 감사드립니다. 지니다육님 감사드립니다. 땡스맘다육님 감사드립니다. 하영다육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정원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제 신우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또내 영상도 봐주고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감사의 정원님도 응원해주세요. <웃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또 식물을 사랑하는 행복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리맘다용님 이제 승인 신청하셨죠? 축하드리고 제가 따로 축하를 많이 못해서 축하드리고 우리 다육영어님도 축하드립니다 구름이네 다육일상님 진짜로 축하 못드려서 진짜 진짜 죄송해요 축하드려요 옥상텃밭 이야기님 감사드립니다 한이 사랑님 감사드립니다 아다 열거할 수 있을까요? 휴왕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리하는 벨리님 감사드리고 아, 나 눈물 날라 그럽니다. 어쩌지? <웃음> 쿠킁님도 감사드립니다. <웃음> 비비안 비키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하셨는데, 시간을 또 채워드려야 되겠죠? 아,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달려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 이렇게 얼굴 못 뵌, 저기, 채못본거 있죠? 묘연 님도 감사드립니다. 러블리 로즈 님 감사드립니다. 벨리, 벨라의 요리 님도 감사드립니다. 메인 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있는 친구. <웃음> 노르웨이 친구 감사해요 땡큐 k3 님 감사합니다 땡큐 컴스티비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랜저 님도 감사해요 하초맘님 감사드립니다 킬트부인 다육조와 의류의 이영희님 화요일 오후 1시에 실시간 방송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공주 DJ 공주 와서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웃음> 수담맘님도 감사합니다. 내사랑 내밤쪽님도 감사드립니다. 수성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느 나라라고 써졌나? 맨섬이라고 써졌는데 맨섬이란 나라에 있는 다육이도 키우고 꽃도 키우는 친구. 땡큐 <웃음> 전영민님 감사합니다. 그 영상 너무 멋있어서 달라고 그리고 싶었어요. <웃음> 내가 찍고 싶은데 그렇게 못 찍어서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님들 덕분에 아띠아다육님도 감사드리고 제가 또 신바람 채널님 감사드리고 우리 신바람다육 님이 딸내미 꺼 나무꾼 님꺼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웃음> 영상을 돌려가면서 봐주셨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리비아 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화가이야기 님도 실시간 방송할 때마다 와서 응원 아끼지 않으셨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에이스 님은 진짜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몇 번을 말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또 애리조나 차순영 님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또 <웃음> 한동안 못 찾아뵀어요 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으따 부부님 저 자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그잠방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텔리티비님 영상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스텔라다육님 한별다육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육의 승님 감사드립니다. 아 다했나 안했나? 아직도 모른 것 같은데. 해나 다육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푸름이 다육TV님 감사합니다. 별빛 다육님 감사합니다. 들꽃피는 언덕 소문난 다육님도 감사드리고 연서 다육님도 감사드립니다. 한의사랑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한것 같아 갖고 자꾸 이렇게 머리가 <웃음> 그래서 <웃음> 그리고 또 어저께도 찾아오신 분들 계신데 다알 수가 없네요 제가 영어를 할줄 모르니 묘연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포도사랑님도 감사드립니다 왕언니티비님도 감사드립니다. 이거 또 누구시지? 잊어버리면은 나중에 섭섭하실 것 같아가지고 주황토르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세상에 뭐라고 써졌는데 제가 영어는 밤탱이에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알긴 알았는데. 까마봤어요. <웃음> 예, 주세요. 메이티비님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저기 드론영상님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매일같이 그렇게 틀어 주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리비즈의 다이오가트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였어요. 그리고 후루룩님도 감사드립니다. 저기 미국에 계신 버클리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 구자일님 요즘에 또 안오시더라고 내가 안가면 안오시는 거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그리고 은혜님 은행,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진을 이렇게 프로 프로필에 있는 거를 해갖고 그 다이 그 채널 아트로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주고, 해드리고 주고해 싶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웃음> 미니맘의 다육산책님 감사합니다 늘 바빠서 아, 늦게 오셔서 이렇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초랑 사는 집 하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채웅배님 시워 채영민 님도 감사드립니다. 오기, 오기맘 채널님, 오기맘 다육 채널님, 바쁘신데도 실방도 참여해주셨다가, 이제 영상도 봐주셨다가 너무 감사드리고, 아, 남동산티 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탈리아 니까 니까 언니, 요즘 잘 계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희영다육 님도 감사드리고, 다육이 퐁퐁 님도 감사드립니다. 요리사랑님 감사드립니다. 기술장, 기술자님 감사드립니다. 먹갈라님, 요즘에 왜안 오세요? <웃음> 성공한 여자, 손미숙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키울 때, 홍옥 홍옥을 보고 너무 이뻐서 홍옥도 키워봤는데 잘 크다가 또헷가닥 갔죠? <웃음> 홍옥사랑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육이하우스님도 감사합니다. 박원혜님 감사합니다. 다육앤꽃그림님 바쁘신데 영상 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구독자도 많으신데 <웃음> 초보자 와서 영상 봐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다육이 도자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롱이네 다육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굿모닝 다육인 하초님 영상 올릴 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빨리 달려오시느라고 다리도 다치신 적 있으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 나으셨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이거를 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고생을 시켰나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 다육이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해 다육이가 많이 죽으니까 아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냥 있는 걸로 한번 버텨보자 당분간은 다육이가 안 이뻐서 뭐 사진 한 장씩도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래요 너무 진심으로 진짜 진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친구들 땡큐 베리마치 감사합니다 내 울면 안 되겠죠? 더 울면? <웃음> 아니 아직 이제 오늘 저녁에 승인 받으면 돼요. 시간 조금 더 채워서 하느라고 어저께 안 했어요.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이제 승인은 날 거예요. 왜그냐면 이제 4200시간을 채워서 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좀 여유를 갖고 하려고 4,200시간까지 채우느라고 어저께 또그 실방도 3시간 했고 또 영상들 많이 봐주셨고 해서 오늘 거는 안 올라갔어요. 일단 아직은 어제 거까지 4,200시간 됐어요. 근데 이제 하루 이렇게 지나면 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몇 시간 이제 까져도 오늘 거 올라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4,100시간이라도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울컥 울컥 해가지고 아우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제 하이하이 치시면 링크 올라가니까 제가 이거 음악을 틀을 때는 고정난을 못해드려요 화면 영상을 조금 이쁘게 이렇게 하려고 나목 채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목 맞죠? <웃음> 엄마와 딸다육 TV 님은나 먼저 먼저 하고 울랄랄라 했지? 그러면 안 돼. 언니한테 <웃음> 약올렸지? <웃음> 약올린 거 아니야? 나보다 구독자도 금방 늘겠던데. <웃음> 구독 구독자는 그렇게 이제 신경도 안 쓰고 하다가 했기 때문에 영상도 뭐 이렇게 찍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럴 여건도 안 되고 몸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수면 음악도 만들고. 뭐 영상 그 음악이 다 좋은 게 있는 건 아니고 그 무료 음악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하는 거고 잘못하다가 저기 거 쓰면 저작권 걸려서 어제처럼 영상 좀 잘라내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아니 그 중간에 가서 조금 뭐가 소리가 커져가지고 좀 들렸더라고요. 전영미님, 그 영상 이쁘게 찍어가지고 저좀 주세요. 하이 <웃음> nice to meet you. Thank y <웃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웃음> 제가 요즘에는 외국인들을 오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거를 먼저 봐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정성을 들여서 뭐 인도에서 오셨다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또 해보려고 노력하고좀 그러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영어로만 할게 아니라 번역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 홍시다육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자님 매니저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웃음> 아나 잊어버릴 뻔했다. 일반인이라서 여기에 안 떠갖고 내가 잊어버릴 뻔했네. <웃음> 어은님 감사합니다. 패션 리더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김용순님 감사합니다. 김영순님 감사합니다. 일반인들 잊지면안 되는데 주명자님 주 감사하고 정성숙님 감사드립니다. 많아가지고 누구를 또 이게 여기에가 싸 써져 있지를 않으니까 유친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또토토부유아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거의 다행거같아아 임민윤님 감사합니다. 못하신 분들 있으면 이해해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인사를 못 드렸다면 그냥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땡큐 하이를 치세요. 하이. 정보 날에 보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웃음> 아 영상 너무 이뻐 가지고 아까 그거 이렇게 그냥 갖고 오고 싶었어요 이렇게 <웃음> 아 그런 그런 영상 거기서 찍으면 매일매일 영상이 뭐 이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 오늘 찍으신 거 너무너무 멋졌어요. 맨날 멋지지만은 제가 오죽하면 신바람다육님한테그 전영민님 거 가서 바, 봐요. 진짜 영상 이쁘고 파도소리만 들려요. <웃음> 아유 자꾸 이름을 바꾸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웃음> 어원님 네, 어원님, 그래서 내가 일반인님 인사를 했잖아. 아, 어원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올리비라고 하니까 내가 알가니? 아이고, 참말로. 나 누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글쎄. 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따랑해요, 따랑해. <웃음> 누구한테? 에이스님한테? <웃음> 아직 승인도 안 받았어. 승인을 받아야지. 빵빠래그. 땡큐. <웃음> 땡큐,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어. <웃음> 감사해요. 아, 그러니까. 다른, 아, 다른 사람보다 나는 진짜 허리 때문에. 아. 막, 울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아. 맞네. 엄마, 딸. 엄마, 핫딸, 축하, 축하해. 나는 배 아파하지 않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로에서 작년에도 6개월 동안을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참사랑 정원, 정원님이 왜안 나오냐고, 그리고. 큰 언니님이 숙다육 어디 많이 아프냐고 조금 활동하라고 그러고 또 둥이 사랑님이 또 숙다육님 내가 영상 한 번씩 보고 있으니까 얼른 나와요 그러고 많이 많이 이끌어주시고 또 아리맘 다육님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제가 요즘에 그 밴드는 못 가서 정말 죄송해요. <웃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거도 하기도 벅차서 여러분들 실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서 영상도 올려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진심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이해해 주세요. <웃음> 요즘에 손가락 빨고 있어서, <웃음> 어디 다니지 않아요. <웃음> 아, 제가 이 화분이랑 다육이를 얼마만치 샀냐면, 얼마 만치 샀어. <웃음> 이해자님 이해 가죠? 예? <웃음> 이해 안 가요? <웃음> 엄청 샀어요. 우리 콩실이 잔재미님또 콩실이 우리 콩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또 생각났다. <웃음> 아, 그랜 그래 저네 아, 우리 신랑. 고마워. 에디저나 차순영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레저님 차순영님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지?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그 노래 부르시던 차중락님의 차중락님의 동생이세요. 노래 너무 잘 부르시고 그 요리도 어저께 전에도 맨날 봤지만 노래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그 오라버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 추스리고 하실 때 제가 조금은 이 위로 해드렸어요. 아 식사는 조금 했고요. 제가 아까 그거 뭐 정리 좀 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어요. 아유, 거기 하나 장식장 정리를 하는데 그냥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아, 어제 그 그랜저 님이 그 이혜자님하고 신바람다욕님하고 초롱인네님인가? 다욕영은하고 아무튼은 다 사탕 하나씩 다 드렸어요. <웃음> 아, 운동 중이신가요? 아유, 괜찮아요. 차순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이제 다 채워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차순영님 감사하다고. 이 제가 제 이렇게 다 보면서 그리고 혜진이도 감사해요. 또 못한 분들은 외국인분들이라 제가 잘 몰라요. <웃음> 섬진강물TV님도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지콕이라그래서요 지콕? 지콕. 감사합니다. 땡큐. 엄마의 일기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이 치시면 링크는 다 올라가요. 그랜저님은 하지 마시고요. 전영미님 하이 치셔요. 아 3분 일출 영상 주신다고요? 그러면 한 1시간짜리 한 만들 수 있어요. <웃음> 근데 그거를 3분짜리를 보낼 수 있을까요? 한 50초씩 이렇게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아, 전영빈 님이 나 이제 영상 좀 주신데. <웃음> 어떤 분이 자꾸 바뀌어요? 하이 나치미츠 채널 링크 하이 채널 링크 하이 하이 하이 치면 올라가요 하이 <웃음> <Hi> 치면 올라가요 <웃음> 엄마의 일기장님 하이 치면 링크 올라가요 채널이 채널 링크 올라가요 채널 링크 채널 링크 하이 hi hi, hi. 눈꼬, 눈물 눈좀 닦고 <웃음> 자꾸 눈물이 흘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게 사천시간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 사천시간에서 사천, 시간에서 사천 한 50시간까지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거를 재생 목록을 돌려주지 마세요. 한날 영상 보는 거는 괜찮아요. 재생 목록은 절대 돌려주시면 안되고 이제 끝났으니까 재생 목록을 돌려주시면 안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제가 다음에 또 소스 있으면 다른 거 기뻐서 울어서요 시간 다 채워서 울었어요. 감사해서요. 밥 먹었어요. 정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전영민님. 좀 이따가. 정보를 띄울게요. 정보를. 정보를 띄울게요. 조금 이따가 끝나고 차순영님 영어 할줄 아시면 여기 외국인한테 채널 채널 올라가게 하이 를 치라고 해주실래요? <웃음> 아, 내가 지금 그거를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려주고 있어요 하이 만치면 되는데 hi 우리 다육스토리언 숨어서 보지 마요 영상 찍으세요 얼른 나다 보고 있어요 영상 찍고 있는 거 <웃음> 이렇게 지, 저분이 제가 어저께 채널 가서 실시간 할때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오셨네. 어, 땡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웃음>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해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제가 실시간도 뭐 가끔 할 거예요. 제가 영상을 이제 다육기가 많지 않아서 영상을 어쩌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올릴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실방도 가끔 할 거니까 소스 이제 다육맘들은 초보님들은 모르는 것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가르쳐 드릴게요. 뭐 제가 많은 건 아닐지 몰타지만 뭐 조금밖에 몰라요. 행복한 연다육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내가 아까 연다형님 열거 안했나? <웃음> 올리면서 다 봤는데? <웃음> 왜 없었지? <웃음> 어디 갔다 오셨대? 그리고 박정우 님도 감사합니다. 고수님이세요. 끌림일상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김성도님 진짜 감사합니다. 크크님은 영상 진짜로 짧게 찍으신 크크크 제가 아니 글쎄 감사해 정원님 또 바꿨어 닉네임을 해오른 다육님 찐 다육님 감사합니다 소리맨TV님 감사합니다 다 못했었네 다담 다육이야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 나이프 스타일이었던가? 아, 번역을 할 수가 없네 별별 다육님도 감사드리고 신비의 다육정원님도 감사드리고 나이치미 h 땡큐 땡큐 땡큐 엄마 딸다육 TV 님 영어 할줄 알죠? 영어 좀 해봐요 영어 영어 영어 영어 그라시아 허님도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조호야 하트님, 감사합니다. 조호야 하트님이 요즘에 왜안 보이실까요? 1번 갑돌이 님도 감사드립니다. 상골이야기님, 상골이야기, 상골이야기님, 대박 쳤다고 안 오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채널 대박 쳤다고 안오시네. <웃음> 신바람다육투님 감사합니다. 신바람다육투님은 신바람다육님이세요? 부계정이, 계정이 틀려요. 또 가수 션샤이님 감사합니다. 맛깔나는 최여사님 감사합니다. 항맑은 돌소리님 감사합니다. 똥아맘님 감사합니다. <웃음> 뉴질랜드 친구 영상 엄청 예쁘게 담으시는데 내가 뉴질랜드 친구 영상 보, 보고 또 오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와요. 한다감생활TV님도 감사드립니다. btv 황금님 이게 원래 황금빛티비인데 이게 바꾸다 보니까 btv 황금이 되셨어. 감사합니다. <웃음> 또또 또또 어디갔냐 다, 다육여사 공방님도 감사드립니다. 글빵큐님 글 글빵 큐닝 감사드립니다. 버클리맘님 오늘 아침까지 영상 봐주고 계시다고 시간이 좀 넉넉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웃음> 이제 오후에는 보지 마세요. 영상 보고 계시면 오후에는 보지 마세요. 한 편짜리만 딱 이거, 이거 보시고 보지 마세요. 희영다용님도 감사드립니다. 앙팡모녀님 감사드립니다. 요리사랑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까 요리사랑님 했었나? 이제 다한것 같아. 여기서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웃음> 다이오겐달래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500명 넘으셔서 금방 되실 것 같아요. 열심히 달리시면 곧 되실 것 같아요. 시간 나중에 부족하시면 띵동 하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지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하세요. <웃음> 연희의 다육세상님 감사합니다. 감사 <웃음> 연희의 다육세상님이 실방에서 오래도록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시간도 더 채울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진심으로 아 가슴이 벅차요. 한 번을 더 하니까 가슴이 더 벅차요. 제가 큰 꿈을 꾸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채널 하나하나를 다 영상에 이렇게 담아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가 제가 이게 맨날 며칠 걸려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 제가 영상에다 이렇게 담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해봤는데 음. <웃음> <웃음> <웃음> 영상으로 이렇게 담으면 좋을 텐데 아 그거를 꿈꿨는데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다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하이를 치시면 링크 올라가요 오늘은 이렇게 채널을 고정을 못해요. 이렇게 음악을 옆에다가 이렇게 저기서 틀면 저작권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울지는 않아요. 너무 더워요, 근데. <웃음> 행복한 연다영 님도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선풍기 좀 틀고 올게요. 엄청 더워요, 지금. 오늘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아, 아침에 아 제가 뭐좀 정리 좀 하느라고 힘을 다 뺏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이거 못해드려도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하이만 쳐도 다 링크 올라가서 그분들이 다 찾아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링크 고정하는 거는 그분이 꼭 필요해서 구독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엄청 힘든 일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일이 그거를 연실 이렇게 올리다고 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웃음> 여러분들이 와서 댓글 다치는 것 비해서 힘들다고 하면 안되는데 눈으로 계속 봐야돼가지고 <웃음> 눈이 피로해가지고 눈이 피로해서 맞아요 천장에 단다고 오는건 아니지 안울어요 전학민 오빠 <웃음> <웃음> 안 울어요. 이제 눈물 다 나왔어요. 이제 가슴에서 뭐가 욱하고 올라온 게 있었어. <웃음> 조금 감동 같은 거 먹으면 그 우리나라 태극기 올라가면서 선수들이 금메달 따가지고 딱계곡가 나오면 눈물이 나도 나는데, 걔네들도 날거 아니에요. 욱하고. <웃음> 그런 기분 같은 그거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분 같은 거 욱하는 <웃음> 가슴에서 감동 그런 거였어요. 아 이거 쓰다가 제가 이름 열거하느라고 못했어요. <웃음> 나쁜 욱이 아니고 <웃음> 가슴에 이렇게 뭔가 울컥 감동의 울컥 <웃음> 어? <웃음> 오빠가 해초리 들고 온대요 어찌게 우리 오빠도 해초리 안 들었는데 거 저기 이렇게 편지 쓴 우리 고진태 씨도 해초리 안 들었어요 <웃음> 해초리 안 들었어요 <웃음> 우리 엄마도 해초리 안 들었어 자식들이 많았어도 참 부모님이 해초리 안 들었다는 거는 한번딱 맞았네 한 번. 아유. 신바람 다용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 따님하고도 감사드리고 나무꾼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우 연시 와서 댓글 쓰시느라고 바쁘셨어요. 일하는 중에도. <웃음> 요즘에 저녁 민호 오빠가 열심히 제 방에 응원 주시느라고 바쁘세요. 저는 요즘에 새벽에 뭐 한다고 자꾸 실방을 못 봐가지고 영상으로만 봤잖아요. 영상 너무 멋있어요. 신바람 언니 거기 봐봐봐. 영상 너무 멋져. 나 달라 그랬어요. 오빠한테 <웃음> 주시기로 하셨어. 나는 <웃음> 이런 음악을 이제 해가지고 수면, 수면 음악처럼 하면 은 좋아서 맨날 그런 식으로 사진은 옛날에 찍어놓은 거 갖다가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왜 동영상 같은 거를 안 해놨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장 공간이 작아가고 맨날 지우기가 바빴어요.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뭘할줄 알아야지 어디다 옮기든지 하는데 핸드폰에만 저장을 해놓으니까 맨날 부족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올릴 때, 얼른 올리고서 지워야 돼. 근데 지우고 났는데 영상이 업로드가 안 돼. 그거 한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영상이 다 업로드 된 다음에 올려, 지워야지. 달리맘님, <웃음> 왜? <웃음> 감사해요. 가시려고요?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더 애기하고 가지. <웃음> 한 시간만 딱 채울게요. 감사하는 마음을 한 시간만 채울게요. <웃음> 두 시간 하면 안 되고 57분 했으니까 3분만 할게요. 3분만. 뭐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나를 <웃음> 리비즈 님도 응원 좀 해주세요. 구독자도 안 늘어나가지고 걔도 맨날 그만둘까 말까 다육이도 맨날 그 학장형이라 거기는 키핑장도 없어. 이제 이사하면 은 어떻게 될란가 몰라도 평택으로 이사하긴 하는데 그쪽에 가면 있겠죠. 지금은 다육이가 너무 안 이뻐 가지고 맨날 우리 둘이서 맨날 그래요. 언니, 하나 죽었어. 야, 나뭐 하나 죽었다? 둘이 맨날 그러고 앉았어요. <웃음> 언니 내가 마음 하나 줄게. 그래놓고 좀 있다가 언니, 망 죽었어! <웃음> 리비즈의 다육 아트 님요. 리비즈의 다육 아트. 화분, 그림도 잘 그리고, 원래 화분도 만들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공방도 있어야 되고, 뭐, 가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 화분, 그림 안 그려진 거에다 사가지고, 그려서, 이렇게. 제가 리비지한테 주문을 몇개 했었죠 그림 너무 잘 그려요 우리 치치코코 제가 사진 보내줘 가지고 그려준 거거든요 너무 해바라기도 그렇고 해바라기나 그려줘 그래 가지고 해바라기 그리고 주문한 거예요 주문 잘 그려요 잘 그려 그림 애기가 아직 어려가지고 결혼을 늦게 해서 애가 이제6학년이 <웃음> 갱년기는 왔는데 애기가 아직 6학년이야. <웃음> 감사해 작은 정원님 어서 오세요. 우리 감사해 정원님 응원 좀 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요즘에 영상 이쁘게 올리신다고 <웃음> 하다 그 정원을 지금 이쁘게 꾸미고 계셔요. 꽃도 많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우리 집 앞에 저기 뭐지 엔젤라 장미 캐 갖고 가 엔젤라 장미 캐 갖고 가 끝낼라 그랬더니 오셨어 볼게 엄청 많드만 볼 꽃들만 많아. 근데, 좀 나무 같은 걸로, 좀 해. 그, 단년생으로갖다 하면 금방 다 죽으면 또 심어야 되고 하니까요. <웃음> 진짜 캐갖고 가. <웃음> 진짜 캐갖고 가라니까. <웃음> 내가 그전에도, 저기, 뭐야, 오빠한테 그랬어. 캐갖고 가라. <웃음> 캐갖고 가, 캐갖고. 아줌마들이 자꾸 저기 뽑아가라 그러니까 캐갖고 가버려. <웃음> 그리고 이렇게 자주 다니셔야지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친구 많이 안 생겨. 좀 인사도 다니고. <웃음> 아, 목사 사모님이라서 바빠서 그 직장을 다니세요. 그래서 바빠서 잘못 다녀요.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갈수 있어요. 은퇴가 언제가 될지 몰래 회사에서 보내줘야 가지. 회사에서 안보내준대잖아요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가시는 분들 계시던데, 나, 우리 유치님들. 나보다 도 자주 가. 나는 한꺼번에 이렇게 쫙 보는데, 나는 컴퓨터를 한꺼번에 봐주세요. 근데, 나, 다른 분들 가기가 바쁘니까 나는. 달, 달려맘님,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요? 누가? 달려맘님, 미? 리비지가? 4학년이라 그랬다고? <웃음> 누가 초등학교? 엄마와 딸 다육TV? 연다영님? 아유 젊은 사람들은 머리도 똑똑해서 금방 구독자 소들어. 아, 글 보고 있다가 다른 거 쳐다보느라고. 나중에 한번더보기 아, 연다영님이 애기가 초등학교 4학년 언제 키우지? 난다 키우고 손주 봤어요. 근데 애기를 한 번도 지금 못 봤어. 코로나 때문에. 저기 호주 애가 있거든. 크는 걸 봐야 되는데 크는 걸못 보고 있어 지금. 크는 걸못 보고 있어. 나이 들어서 시집가면 힘들지. 갱년기도 오고 몸은 아프고 몸이 안 아파야 되는데 나는 팔팔 날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보 포도시 밥한끼 해주고, 애들, 애들하고 요즘에 여기 집에서 운동한답시고, 뛰어 다녀요. 몇 번씩. 근데 그게, 이렇게 걸음이 빠른 거지,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아. <웃음> 허리가 아파. <웃음> 어, 신경을 눌러갖고 있어갖고 지금 안 좋아. 나는 안 아프면 뭐든, 뭐든지 할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아, 또 만졌네. 안 만져야 되는데. 연다용님 옥상에 장난이 아니게 많지. 저기 깨비다용님하고 또다육예수 님도 엄청 많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다육이가 꼴도 보기 싫다 그러더라. 다이가 무너지니까 비 와가지고 다이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다육이가 꼴도 보기 싫대. 그러더니 또 키워. 잠깐, 갱년, 그, 다육이 갱년기가 오다가 다시 또 이뻐지고. 아, 대출받으라는데요. 이거를 안 꾸고 했네. 아, 나 참. 아, 어떡해. 어떡해. 소리 끄고 한다는 게. 아유 독지야 안녕. 메뚜기에 하루 <웃음> 대출 하라고 금방 문자기 전화가 왔어. 전화 끄고 한다는 걸 깜빡 또 했네. 아이고 참. 대출 받아서 뭐 하게 술 먹게? <웃음> 예전에 나도 술깨나 먹었는데 <웃음> 얼굴이 무서워 죽겠어 사진이 <웃음> 하이 올려 하이 그 메뚜기의 하루님은 저기 뭐야 음악방송이에요 음악방송 고양이도 몇 마리 키우고 하이 아이 얼굴이 무서워 죽겠어. 메뚜기야 하루 저 독지. 사진 좀 바꿔. 아이 들어갈 때마다 얼굴이 무서워 죽겠어. 어제 계속 들어가다가 나 그래서 안가안 안 갔어. 그러니까 술 취한 사진들 무서워 죽겠어. 눈을 이렇게 뜨고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어. 아무 무서워가지고 가다가 말았어 무서워서 그 사진이 <웃음> 사람이 갈라다가 다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사진을 받고 <웃음> 아, 고마워 메뚜기 메뚜기의 하루 때문에 나 시간도 채웠어 고마워 실방도 참여해주고 고마워. 누구 따라다니다가, 김호중이 따라다니다가 망했다고? <웃음> 김호중이 따라다니다 망했대요. <웃음> 김호중이 콘서트하고 뭐 하고 하는데 따라다니다가 망했대요. 그러니까 그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돈이 많아야 하지. 뭐 선물도 사주고 뭐 반찬도 해다주고 나 같은 사람은 돈 없어서 그런 짓 못하겠더라. <웃음> 좋다다 아니면 차비도 많이 들겠다. 원래 닉네임이 도깨고 나온 지예요. 근데 그 닉네임이 좋은 거를 바꿨어. 멧두, 이제 메뚜기의 하루가 뭐냐면 저렇게 눈일 까고술 먹은 사진 올려놨 <웃음> 아이고 웃겨 죽겠어. 김호중, 김호중이. 김호중이 아니고 김호중. 그 노래 부르는 애. <웃음> 노래 부르는 애요. 그 파바로티 노래 부르네 미스트롯 나와서 노래 부르네 쫓아다니다가 망했대잖아 성아가 성화, 가수잖아요 즘엔 트로트잖아요 이 근데 쫓아다니다가 망했대잖아 아! 어느 날부터 안 보여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실방에 나타났어. 언니야, 나 김호중이 쫓차산이다 망했다. 그러는 거야. <웃음>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으니까 이제 안 따라다니는 거지. <웃음> 군대까지 갔다 온거 아니야? 혹시? 어떤 사람은 또 조명섭이 따라다녀. 저 김코코 할머니는 조명섭이 따라다녀. 또 어떤 사람은 저, 저기 꼬맹이 따라다니고 아이 웃겨 죽겠어. 제가 와가지고 저기 메뚜기의 하루가 쫓아와가지고 실망에 와가지고 언니야 나 김호정이 그 쫓아다니다가 망했다. <웃음> 사담다육이야기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동원이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는 그냥 이렇게 노래 가끔 이렇게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나는 딱똑별하게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원래 이명웅이 팬이야. 팬이라도 나는 안 쫓아다녀. 이명웅이가 나는 대, 대라고 투표까지 한 사람이야. <웃음> 투표까지 했어. 송지은이가 대라고 투표까지, 신랑도 투표까지 했어. <웃음> 그래서 이명웅이가 됐잖아. 난 김호중이 안 뽑았어. <웃음> 쫓아다닌다고 뭐 어떻게 돼 그냥 여기서 들으면 되지 그냥 쫓아다니냐고 <웃음> 나이, 나이가 몇 시야 아이고 참나 메뚜기 하루 나이가 몇 시야 몇살 <웃음> 우리는 그런 감성이거든 원래요 이명웅이 감성이야 <웃음> 이명웅이 감성 <웃음> 그 저기 차순영님 오빠 차중락님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웃음> 난 옛날 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웃음> 어릴 때부터 옛날 노래 좋아하고 신세대 노래 하나도 모르지만 은 그래도 소녀시대가 나면 소원을 말해봐? 그런 거는 조금 따라했어 <웃음> 근데 다른 노래는 하나도 몰라 <웃음> 그것도 뭐왜 알았냐면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그 남자의 자격에서 하니까 조언을 말해봐 그렇지 <웃음> 감사해정원님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아네 저기 어제 거기 그분들도 가시면 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오세요. 예배보는 분들이. <웃음> 나는 어, 우리 저 감사의 정원님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신우야. 그런데 교회 안가. <웃음> 나는 교회를 안가. 아, 미안해. 교회 안가서 옛날에 다녔다가 때려치웠어. <웃음> 나한테 왜안 들어와, 이게. 글씨도 너무 많고 공부도 못하는데 그 글씨가 들어오나? 생각도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왔어뭘 기다려, 기다리기는. 나 늙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되면 그때 모르겠다. 아니, 어머님도 못 뭐, 모시고 가면서. 뭘 그래. 식사하러 가자고? 어디로? 못 가, 요즘에는. 요즘에는. 나그 노래는 알아. 나 같은 제일그 노래는 알아. <웃음> 다는 몰라도 그 노래는 옛날에 배워서 알어 <웃음> 근데 내가 다른 거를 간다고 해서 그것도 몰라 그냥 마음으로 그런 거지 <웃음> 그냥 나는 마음으로 다다 다. <웃음> 천지 다 <웃음> 누굴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아밥 먹으러 가신다고? 그 저기 네명안 돼요 쫓겨나 따로따로 따로 들어가야 돼 모, 모르는 사람이라고 쫓겨나 저번에 서울 갔다가 쫓겨났어. 쫓겨나, 두 번, 두집다 쫓겨나가지고. 아, 치치는 또왜 불러. 치치, 자. <웃음> 치치, 자. 삐져가지고 자. 놀아주다가 내가 좀 집안 정리 좀 한다고 뭘 정리해가지고. 감사해, 정원님. 가서 맛있게 드세요. 내 것까지 드셔. 다섯 <웃음> 명안 되고 네명 되는데 다섯 명 되면 은세명두명 짝지어서 따로따로 들어오이 <웃음> 차까지 다 맞아도 안 돼. 이 차까지 세 명이 맞았는데도 안 돼. 여기 여기 시흥하고 서울 안돼 군포는 될랑가 모르겠네. <웃음> 군포니까. <웃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아니 2천0명이 넘었는데 그 어쩔 수가 있어요. <웃음> 이제 또 남자 사진 갖다 올려나. 아니 근데 왜또 남자 사진가 떠올랐어? 응안 봤어 가사 볼게 가사 볼게. 고마워요 이제 너무 이제 웃었고. 집안 얘기하다가 끝났어.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와드님들 감사드려요. 오드리 오드리 햇반. 오드리 햇반은 이쁘지 창원은 원래 청정지역 설에 제사 갔다 오더니 그때부터 계속 청정지역이 아닌 곳이 여기서 치료 저기 뭐 병원 갔다가 아 의정부에서 그때 났을 때 의정부에서 갔다가 한 사람이 아니 미쳤다고 또 강원도까지 내려갔네? 강원도까지 내려가서 돌아다니다가 또 어디 돌아다니다가 또 그러고 그러니까 청정지역이 없는 거야. 돌아다니면. 우리 신랑이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갔다 오면서 코로나 검사하고 왔어. <웃음> 내가 감기가 걸려서 우리 신랑한테 아우 나 코로나 걸렸나 봐. 당신이 거기 갔다 서시니 <웃음> 열이 나가지고 목감기가 걸렸는데 그랬다니까요. 아유. 네, 초롱이님 어제 제가 영상 밤에 틀었어요 컴퓨터로 밤새. 근데 구독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같이 늘어나면 좋은데 시간은 거의 되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조회수도 괜찮고. 저도 고마워요. 감사하고 <웃음> 자주 뵈요. 다담다육이님도 열심히 1년안에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다육이를 하시는 분들 몸이 괜찮으시면 농장같은데 좀 찍으시고 그러시면 더 많이 구독자가 늘거예요 저는 이제 어, 허리 때문에 가다가 이제 그못 가겠어요. 쪼그려 앉아가고 치는 것도 못 하고 그래서 못 간다 그랬고 또 소개도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못 하겠다 그랬어요. 아파서 진짜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계속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통증은 상상을 초월해요. 가끔 그냥 실망하고, 다육이 이뻐지면 다육이 올리고, 우리 치치코코 이쁜 거 올리고, 그럴 거예요. 노래는 저작권 걸려서 못해요. 예전에 노래 불렀던 것들 다들 지우고 어 제가 거기다가 그냥 아무 음악을 넣어놨더니 띵가 띵까, 띵까 띵까 띵까 띵까 띵까 띵까 띵까 뭐 이러는 거 <웃음> 피아노 음악 같은 거 무료 음악 깔아놨어요. <웃음>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승인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잊지 마세요. 재생 목록 돌리지 마세요. 하나, 하나 올라오는 거한개 정도는 볼수 있는데, 재생 목록을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시고서 하셔야 돼요. 남의 거 봐주실 때그 승인 이제 떨어진다고 승인 받는다고 하는데 재생 목록 누르시면. 오늘부터 저는 재생 목록 눌러주지 마세요. 저는 이제 초롱이님하고 고들빼기님거 어제 저녁에 돌렸고요. 또 이제 누가 이제 900명 정도 되신 것 같아서 어저께 보니까 일단은 두분거 하고 이제 다른 분거 이제 해야죠 근데 이제 한 집에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 하나 그냥 내거 LTE 하나 이렇게 두 개만 한답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육달 레맘님 500명 넘으셨죠? 또 다담다육이야기님, 초롱이네 다육님은 900명 넘으셨고 0 0 0명될 거고 신바람다육투님은 현니의 <웃음> 다육세상님은 승인받으셨고 이제 핀번호 왔나요? 현니의 다육세상님 핀번호 오셨어요? 왔어요? 신번호가 거의 2 0일에서한 시간 한달 정도 걸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시청한 거는 지워야 해요. 보고 나면 시청한 거를 지워야 해요. 시청 기록을. 아우,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제 달러가 들어오겠습니다. <웃음> 아니,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막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시청 기록을 지워야 해요. 돌려주고 나면 시청 기록을 지워야 해요. 그러면은 그거 계속 봐준 게 노출이 되니까 지워야 해요. 유튜브에서 감시가 심해가지고 보고 나면 일단 본거는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봤냐 안 봤냐 시청기록을 어떻게 지우냐고요? 네 이거 또 꺼야 되네 여기 보이네 자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제 저는 컴퓨터 크롬을 까시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 요, 요, 요기, 요, 요, 요, 요거, 요거, 무지개 색깔 같은 거 크롬, 크롬을 까세요. 제가 이제 화면을 크게 크롬을 까셔야 돼요. 핸드폰에다 까시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크롬 누르면 이제 여기를 눌러도 되는데 여기 이제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를 내가 눌러 실방이에요. 자 지금 실방하는 거고 여기 보면 크롬에서 유튜브로 이제 그거 유튜브 채널 요렇게 생긴 거를 요렇게 생긴 요거 있죠? 요거를 크롬을 깔면 요게 떠요. 데스크톱하고 데스크톱을 딱 하면 요게 떠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요하면아유참 이걸로 하려니까 제제 제 얼굴 담긴 저기 모양 동그란거 있죠? 프로필 그걸 누르면 이렇게 내 채널이라는 채널 이렇게 떠요. 여기에. 이렇게 뜨면 내 채널로 들어가요. 내 채널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 줄여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채널 맞춤 동영상 관리 여기 재생 목록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채널도 있고 다 있죠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점점점들 있어요 거기에도 다 근데 봐봐요 채널 맞춤 설정을 제가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수익 창출이라고 나와요 여기 이거 누르면 제가 지금 몇 시간인지 나와요. 4207시간 나오죠. 요게 맞아야 돼요. 여기 요게, 요게 정확한 거예요. 여기 다 차야 승인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신청하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려는 게 아니라 지우는 걸 봐야 되니까, 이제, 요 아까 요 화면이에요, 이제. 요 화면. 옆에 가면. 시청 기록. 시청 기록. 시청 기록을 눌러요. 그럼 요, 요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금방 눌렀더니 얘가 떴네? 지워야 돼. 근데 이쪽에 보면 시청기록 있어요. 여기가. 그럼 이걸 누르면 지워져요. 그리고 안 지워지면 가입표를 눌러요. 가입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다 이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워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돌렸잖아. 그러면 이걸 안 지워주면 안 돼. 근데 이쪽에 지우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우기를 누르면 시청기록 지우기 딱 누르면 돼. 한 번에 다 지워준 거예요. 이거를 지워줘야 돼요. 밤새 봤던 거를 안 지워주면 유튜브에서 감사가 나올 거예요. 아셨죠? 또 하나. 여러분들 영상 올리는 거. 내 채널 들어가면. 재생 목록. 여러가지 재생 목록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좋아요를 눌러놓은 거고 좋아요가 엄청 많아요. 왜 좋아요를 안 눌러주는 분들은 나를 추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는 눌러주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추천을 안 해주는 거야. 좋아요를 안 해주면 추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 왜 추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매일매일, 이것도 팁이에요. 매일매일 업로드 시켜야 돼. 이거 오늘이라고 떠야 돼, 이렇게. 다. 다. 이거 다 업로드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재생목록 들어가서 생성된 재생목록이고 여기 점점점 업로드 시키는 방법 나안 갈켜 주려 그랬는데 갈켜 주는 거야 감사하니까 눌러. 동영상 순 최신 순 동영상 순 이렇게 하다보면 업로드가 되는거예요 안됐다 그러면 그거 눌러 그거 눌러가지고 여기 에 올라가면 그거 위에 가서 이렇게 정렬이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게시된 날짜 순 오래된 날짜 순 있죠. 그럼 눌러. 그럼 오늘이라고 떠요. 컴스티비님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렬이라고 써진 데서 오래된 순또그 다음 날 가면 오래된 순으로 또 하면은 안 돼. 끊으면 다시 또 인기 순. <웃음> 인기순으로 하면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 뭐, 스튜디오에 가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 팁! 보고 싶다면 손들어 주세요. 보고 싶으면, 안 보고 싶으면 나 이제 끝마칠 거예요. <웃음> 이게 한번 갖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잠깐이라도 이렇게 했다면 여기 있죠? 시청기록 지우기 시청기록 지우기 가가지고 옆으로 가면 시청 기록 지우기가 있어요. 그걸 지워야 해요. 지우기, 지우기를 누르면 떠요. 삭제라고. 다음. 나는 오늘 이 영상을 올렸어요.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해. 근데 지금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카드는 넣을 수 없어 분석도 할수 없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요 그러나 내가 실시간 방송을 하는 중에 내가 실시간 소통합니다에 여기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그 목록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는 넣을 수 있어요. 완료. 여러분들 카드 넣는 것도 모르잖아요. 영상을 누르면 이렇게 카드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가기 나가기 다른 화면으로 갈라고 이제 이거 말고 안 했던 걸로 이걸로. 이제 정지를 시켜놓고 내가 보는게 되기 때문에 정지를 시켜놓고 해야 돼. 자 정지를 했어요. 그 영상을 딱 눌렀어요. 동영상 분석도 있고 수정도 있어요. 가을이 좋아. 카드 넣는 방법 어떻게? 그거 크롬만 깔으면 가서 할수 있는 게 그거예요. 자막 갈수 있고 자막을 어떻게? 전이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자막을 눌렀어요. 한국어 한국어 자동 한국어 자동 한국어 자동이고 이게 지금 내가 화면을 키워야 또보입니다 한국어 자동 됐죠. 언어 추가 자막이 어느 나라를 할 것이냐 어느 나라가 제일 뜰것 같아요. 일단은 영어, 미국, 추가. 근데 여기를 눌러야 돼. 자동 동기화. 그리고 게시. 그러면 미국계 올라갔어요. 또 추가. 어디, 이제 어디. 베트남, 아랍, 인도. 인도가 인구 많고 중국도 인구 많아. 아랍어. 아랍 사람들도 많아요. 아랍. 아랍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동기화가 한 개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 직접 입력인데 여기서 눌러. 다운로드. 자막을 다운로드를 해야 돼 게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랍 것까지 올라갔어요. 다음 또할수 또 있어요. 20개도 할수있어왜 이걸 하냐. 그쪽 나라에서 볼수 있으니까. 나도 이거를안 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그냥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자동으로 번역이 되게끔 하기,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추가 근데 얘는 또다 자동화야 그러면 자동, 자동으로 자동게시 자동으로 한다는 거는 자동으로 얘가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자, 자막으로 자막을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안된다는 거지 라고 요렇게 한 4개만 해도 돼요. 자. 마침설자 해부 정도. 또 최종 하면 넣는 방법또 있죠. 요거 자막 밑에가 있어요. 카드 동영상 동영상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가을의 소리였잖아요. 이거였던가. 그럼 가을의 소리를 하나 또 여기다가 집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영상 위에 가서 그 눌렀던 영상이 뜨는 거예요. 카드가. 그러면 최종화면 여기 최종화면 있어요. 이렇게 요거 누르고 여기는 내 프로필하고 여기 영상 하나가 떠요. 근데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서 자동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게뜰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자동으로 저장. 그러면 이제 카드가 다된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넣는 거는 이제 업로드하기 전에 다 집어 넣는 거예요. 영상이 돌아가는 중에 넣는 게 아니고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혼자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알은 거지. 나 혼자 그냥 이거는 다 습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자 자막 넣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걸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껐네. 다시 들어가지 뭐. 그러면은 유튜브로 들어가. 이거는 유튜브. 근데 내거 지금 뜨고 있죠? 구독 누르면, 다른 분들 거 뜨죠? 구독 누르면 뜨는데, 내 거로 들어가면, 다시 한 번. 크롬을 까세요. 구글에서 크롬. 앱을 까세요. 그러면 그 안에 스튜디오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는 PC하고 연결이 되는 게 옆에 보면 이렇게 딱 떠오면 데스크톱 거기에다 표시를 딱 하고 나오면 유튜브를 눌러요. 유튜브를 누르고 내 채널 얼굴 누르면 내 채널이 이렇게 그 글자가 내 채널이라고 뜨면 내 채널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떴어. 근데 어쩐다고요? 크롬을 깔면 이렇게 뜬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내 채널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응. 내 채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채널 아트도 만들면 여기까지 싹 차야지 컴퓨터에서 중 핸드폰에만 차면 여기 끝까지 차지 않아 이 맞춤에가 이게 조금만 커도 글자가 옆으로 새 그러니까 얘는 새 얘도 새 요만치 근데 얘는 어차피 만들어진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건 채널 아트 만들어진 거 제가 이제 멸치 앱에서 만든 걸로 갔다가 요렇게 내가 색깔이 원래 이런 색이 아닌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만드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려운시니까또 앱을 깔아야 돼서 안되고 이거 채널 아트 넣는 것도 가르쳐야 될 드릴까요? 내네 채널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아까처럼, 내네 채널, 내네 채널, 아까 크롬 깔았으면, 이렇게 되면, 채널 맞춤, 설정, 여기 있죠. 내그 아웃, 브랜드, 브랜드를 누르면, 내네 프로필 사진 넣을 수 있고, 요 밑에다가 채널 아트를 누를 수가 있어요.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에서 이거 다할수 있는 거예요. 크롬만 깔면. 그러니까 구글에서, 구글에서 깔아야 돼요. 따로 그냥 크롬을 깔면 안 되고 구글이 연결이 돼야 돼. 구글에서. 구글에서 깔아야 돼. 그럼 여기 변경할 수 있는 채널 아트를 만들어 놓고 핸드폰에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워터마크 넣는 것도 있어요. 여기얘가 브랜드를 누르면 채널 프로필. 그 다음에 채널 아트 크로 요거 요거 요거. 워터마크 넣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런 거 다른 분안 가르쳐줘요. 어쭈비니님이나 또 다른 분들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해. <웃음> 여러분들 그냥 모르시니까 조금씩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공부를 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아는 팁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컴에 말고 핸드폰에 크롬을 해놓으시면 핸드폰에서도 된다고. 핸드폰에서도 사진을 넣을 수 있고, 컴퓨터는 일단 사진을 넣으려 그러면 여기 뒤에서 여기 선을 연결해서 컴퓨터, 이 핸드폰에다 꽂아야 되잖아. 그러면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다운을 받은,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 가방에서, 응? 꺼내갖고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직접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크롬을 깔으라니까요. 크롬을. 여기가 돼있나 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를 까시라고요. 요거를 까시라고요. 크롬 크롬 순이정원님 어서오세요. 순이정원님 저는 시간 딱 찼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재생 목록 누르시면 안 돼요. 이제 보세요. 제가 진짜 이걸로 보여줄게요. 봐요. 크롬을 깔았어요. 그러면 자, 음악을 제가 끄고 할게요. 크롬을 이렇게 깔으면 먼저 갈켜줄게. 딸래미 살.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요 구글 있죠? 가운데.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을 눌렀어요. 아이고 참 연필로 해야 되나? 구글을 눌렀어요. 여기서 유튜브 크롬을 깔아 크롬을 눌러요. 크롬. 크롬이라고 써요. 크롬. 유튜브 크롬. 그래갖고 깔아서 유튜브 채널 크롬으로 들어 그 앱을 앱을 깔아요. 바닥으로 깔아. 바닥으로 깔면 이제 나처럼 이렇게 바닥에 깔리겠죠. 그시청기록 지워도 돼요. 다 시간 거기 다 입력 그 사람들이 시간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내 채널을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워야 돼 남의 거는 아니더라도 내 거는 지워야 돼요. 이 크롬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여기 네모지게 점점점 그 아까 컴퓨터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 내 거를 누르면 안되고 요 위에 점점점 여기 보면 데스크톱이라고 있어요. 데스크톱이 컴퓨터랑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를 딱한 다음에 여기가 사진이 딱 떴어. 그럼 요걸 눌러야 돼. 아씨, 이 아니네. 잘못 눌렀네. 이거는 깔지도 않았는데왔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데스크톱을 했지. 아, 이게 저거 아니라서 그런가? 아, 이게 핸드폰이 이 채널이 아니라서 그런가? 바로 와버리니? 바로 와버리니? 어쩐다니? 아, 이 크롬 깔았어도 이게 원 핸드폰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야. 원 핸드폰이 아니라서 이게 안 되는구먼. 잠깐만, 유튜브 채널. 이 핸드폰이요, 공폰이라서 안 되는 거래. 아셨죠? 공폰이라서 안된답니다. 왜 이렇게 화면이 흐리지 됐다. 브랜딩 크롬을 일단 본 핸드폰으로 깔면 내네 채널을 들어가서 채널 맞춤 누르면 요게 나와요. 브랜딩, 레그아웃, 기본정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수익창출, 저작권 뭐다 나오거든요. 여기가 다 나와요. 이렇게 보면 다 나와요. 그죠? 브랜딩. 브랜딩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채널 아트 넣을 수 있는 거고, 프로필 사진 넣을 수 있는 거고, 프로필은 뭐, 계정에 들어가면 넣을 수는 있는데 요 아트는 안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크롬을 깔아야 돼요. 김홍숙 김병기 노래교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희다용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충 그냥 앓혀드린 거예요. 내 네, 채널 들어가는 거 크롬을 일단 까시면 돼요 크롬을 까세요 크롬 보관함에다 지웠지 어쩐다니 <웃음> 이렇게 그냥 제 채널 채널 맞춤 크롬을 까면 이 화면이 나와야 돼요 내 네, 채널 크롬을 깔고 유튜브 그요 모양을 치면 데스크톱이랑 영그 체크아웃을 하고 요거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요 화면이 떠야 되고 다음 내 얼굴을 치면 요렇게 떠야 돼 언어 한국어 위치 한국 이렇게 뭐 떠야 되고 위에 내네 채널 내네 채널 내네 채널 이렇게 떠야 되고 이걸 누르면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 맞춤 설정 누르면 자 이렇게 뜹니다. 대시보드 뜨고 콘텐츠 뜨고 그 다음에 댓글 그 다음에 브랜딩 브랜딩을 눌러야 이렇게 얼굴 프로필을 넣고 채널 아트 넣고 워터마크 넣고 워터마크도 구글에서 다운을 받으면 돼요. 까만색도 있고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뭐 그런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이름 써서 넣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저는 워터마크로 넣고요. 다음 또 하나 댓글 여러분 댓글 달기 요즘에 힘드시죠? 스튜디오 가도 댓글 글은 씁니다만은 컴퓨터에서 요즘에 요렇게 <웃음> 글씨가 써져 <쓰잖아>. 나와 <웃음>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웃음> 초롱이네 다용님 뭐라고 쓰셨지 링크 거는 것은 영상 주소 걸어서 내가 갖다 붙여넣기 하면 되나요? 거기 공유라고 써진 거를 누르면 복사라고 나오잖아요. 복사를 딱 누르면 링크가 복사가 된 거니까 실방에서 실방에 지금 나는 하이만 치면은 링크가 올라가요. 초롱이네 다영님 하이만 치면 영어 하이 한글 하이 이렇게 치면 본인 링크가 올라가요. 채널 링크가. 네, 봐요. 철옹이네 다영님이 여기 지금 링크 거는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내가 글씨 안 써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외국인 분들 거는 안 돼요. 외국인 분들은 안 되는데 이제 이거는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일단은 하트만 날리고 이렇게 이제 왜 하트를 없지 그러시면 효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소리다용맘님은 와우 예뻐요 그랬는데 아우 나는 하트를 그냥 이렇게만 줄 수밖에 없어 지금 하트가 없거든 요거밖에는 핸드폰이야 하트도 있고 좋아요도 있고 <웃음> 그렇게 누르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밖에 없고 미미다 용맘 님이 질감 응원하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써져 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써 아우 댓글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너무 좋아 봐봐요 그리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댓글 쓰기 힘들면 이렇게 <웃음> 댓글 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써져있어. 컴퓨터에. <웃음> 전영민님 하이 치세요. <웃음> 이렇게 별벌다영님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정성숙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써져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손가락이 아파서 요즘에 쓰기 힘드잖아요. 데, 저기 하트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왔다.